만나는 사람 없어? 나도 엄마밖에 없어 잘자 사랑해 지금 이러는 게 로맨틱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이제 진짜 보지 말자 너 후회하는 자신 있어? 어 연수야 어젯밤에 나한테 이상한 메시지가 왔는데 너가 좀 봐야 될것 같아서 무슨 가는 사람이 있어요? 전 남자친구 나 그거 찍는 거 알았어 몰랐어? 알았냐고 몰랐냐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는 엄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 다네 탓이다 엄마 탓 아니야. 내 탓도 아니고. 합의할 생각 없어요. 끝까지 해보려고요.